이번에는 옆구리 운동을 같이 해보실 건데요 옆면에 어, 운동을 해보시면 은내 척추가 잘 바로 서 있는지도 느껴지시고 바디라인도 군살도 잘 잡히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실 거예요첫 동작은 옆으로 어, 쓴 상태죠 구부려서 닐링으로 쓴 상태에서 상체를 왔다갔다 이거는 서서 하셔도 가능한 운동이에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닐링으로 납작하게 복부 잡아서 한 상태에서 두 손을 이렇게 머리뒤를 해서 머리랑 손이랑 50대 50으로 앞뒤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손을 유지를 하시고 한 손을 차렷 이손 차렷한 상태 손도요 바닥 쪽으로 길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이 스트레칭이 되시는 거예요 세울 때내 척추 길어지게 기꺼지게 다시 후. 에두 이렇게 십 회를 하실 거고요. 에두 반대 손도 이렇게 해서 팔차렷한 상태에서 자이 옆면이 늘어나는 거고 요 손은 지하 4층까지 길어지게. 에두에쭉 슬라이딩하면서 손끝도 길게 이쪽 면이 팔꿈치까지 내 머리 척추까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동작을 양쪽 10회를 하실 거고 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빼주세요. 그 상태로 두손 머리 뒤, 갈비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사이드 and 사선 and 사이드 and 사선 이렇게 해보시고 왔다 갔다 상체를 움직이시는 걸할 거예요. 당연히 반대 다리도 옆으로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손을 옆에다 짚으시고 손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고요. 머리 손 하셔도 되고 이 상태로 다리만 왔다 갔다 드시는 거예요. 위아래로 짚은 어깨가 이렇게 처지기가 쉬워요. 밀어서 자, 플랭크처럼 밀어서 이때 팔꿈치 과신전되지 않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팔꿈치를 살짝 돌려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겨드랑이 안으로 쏙 집어넣으시고 다리 옆면 길게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들었다 내렸다 하실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옆면 같이 운동을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엘보 플랭크를 한 상태에서 팔꿈치 대시고 엘보 플랭크를 한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엘보로 하잖아요 이번에는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돌려요. 돌려서 피고, 다시 가지고 와서 반대로 돌려서 피고, 다시 안으로 엘보 플랭크 옆으로 돌려서 피고, 다시 안으로 돌려서 피고. 그래서 엘보 플랭크에서 사이드로 몸통을 돌리는 것을 운동을 하실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엘보 플랭크로 몸통을 트위스트를 하실 거예요. 이때는 팔을 다시 이렇게 11자로 엘보 플랭크를 만들어요. 이 상태로 골반을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그래서 골반 옆에 힙을 바닥을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이 동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 동작과 옆면을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게 회원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복부를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몸통의 트렁크를 단련시키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스트레칭이기도 한데 운동이기도 해요. 팔꿈치를 끌어안으셔도 되고 뭐 허리손을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닐링으로 스탠딩, 엉덩이를 한쪽으로 앉았다가 그대로 허벅지 안쪽과 배 힘으로 그또 앉았다가 앤 다시 일어나고 앤 터치했다가 일어나고 앤 터치했다가 일어나고 요 동작을 하시면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같이 하실 거고 마지막은 당연히 멀메이드 동작, 옆구리 운동하셨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실 거예요. 앞바 다리 하셔도 되고 멀메이드 동작 하셔도 되고 다리는 양옆에 손인데 손을 뒤로 가지 않게 살짝 앞으로 자, 손끝이 옆으로 길게, 네, 쇄골을 따라서 옆으로 길어진다고 라 생각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옆면을 길게 하면서 손을 짚고, 너무 내려가지 않아요? 짚고 옆면 길게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앤 둘, 다시 옆면 짚고 스트레치. 앤 둘, 해서 멀메이드 동작으로 동작을 스트레칭으로 끝내실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 동작과 강화운동을 같이 쭉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자 우리 닐링 포지션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한숨 좋아요. 그대로 스탠딩으로 한숨 머리 뒤에 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 앤 길게 둘 이렇게 열게 셋앤둘 넷, 앤, 둘, 다섯, 앤, 둘, 여섯, 앤, 둘, 일곱, 둘, 여덟, 두번 더요. 아홉, 척추 길게, 열, 앤, 좋아요. 반대손 들이마시고, 내쉬고, 앤, 좋아요. 둘, 앤, 귀엽게 멀리 하세요. 셋, and, 둘, 넷, and,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그대로 머리 뒤두 손, 한 다리 옆으로, 여덟 번해요 준비, 멀리 갔다가, 엔 길게 사선, 둘, 길게 사선, 셋, 길게, 다리 무겁게, 넷, 다리도 길게, 다섯, 둘, 여섯, 두번 더, 일곱, 둘, 여덟, 좋아요. 그대로 왔다 갔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여덟 개, 둘, N 길게, 세 N 길게, 넷 N 길게, 다섯 N 길게, 여섯 N 길게. 두 번만 더 일곱 N, 둘숨 쉬세요. 여덟 N, 좋아요. 자, 반대 다리. 그대로 사선으로 하는 거, 여덟 개. 하나, and, 사선. 둘, 축 길게 만들어요. 셋, and, 길게. 넷, and, 둘, 다섯, 둘, 여섯, 둘, 두번 더. 일곱, 둘, 여덟, 둘 이제 왔다 갔다 조금 더 크게 M 둘 길게 넘어가요 셋쭉 N 넷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N 쭉 마지막 여덟, and, 쭉, 좋아요. 다리 가지고 오시고. 자, 이제는 kneeling side kick. 손 집고 하시는 거 아시죠? 열 번, and, 목 길게 하세요. 하나, down, 둘, down, 셋, 길게,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열 a 좋아요 반대쪽 바로 손 짚고 준비 숨 쉬면서 시작 하나 a 둘 a 셋 a 넷 a 다섯 둘 여섯 다리 길게 일곱 길게, 여덟, 길게, 아홉, 쭉, 열, 길게, 좋아요. 그대로 엘보 플랭크 연결할 거예요. 엘보 플랭크 골반 로테이션 10번. 준비, 앤, 로테이션, 앤, 짚고, 반대, 차근차근, 앤, 둘, 앤, 셋, 앤, 둘, 두. 앤, 넷, 앤, 둘, 앤, 다섯, 둘, 좋아요. 여섯, 둘, 앤, 길게 일곱, 둘. 손끝 뻗을 때천장으로 여덟,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앤, 아홉, 둘, 마지막 열, 앤, 좋아요. 잠깐 내려왔다가요. 자, 이제는 팔꿈치 1 1자로 하셔서 엘보 플랭크로 트위스트 골반하시는 거. 발가락. 발가락 골반 옆으로. 하나, 엔. 둘, 엔. 셋, 엔. 넷, 엔. 다섯. 여섯, 목 길게. 일곱, 뒤꿈치 길게. 여덟. 아홉. 열. 가운데 잠깐 쉬어요. 한숨. 후. 똑같아요. 한번더 반복. 발발. 배힘 주시고 하나. 엔쭉엔두엔두엔 둘. 둘. 다섯. 두쭉엔두한 번씩만 더엔 좋아요. 스톱. 무릎 엔드엔 후. 좋아요. 자 이제는 힙터치 아시죠? 이것도. 10번씩 하실 거예요. 정강이 90도. 밴드 밴드 손 집고요. 골반 손. 시작. 하나. 앤. 다운. 엔 둘. 다운. 엔 셋. 어깨 으쓱거리지 않게. 넷. 둘. 다섯. 둘. 허벅지 안쪽 힘주고. 둘. 정수리 길게. 둘, 여덟, 두개 더, 아홉, 마지막, 스탑, 그대로 있어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반대쪽 연결, 밴드, 밴드, 손짚고, 준비, 하나, 이게 마지막 동작이죠. 둘, 목길게, 셋, 골반 옆구리 길게, 넷, 둘, 다섯, 힘들어 보이지 않게요.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마지막, 홀드, 하나, 둘, 둘,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내려놓고, 아빠 다리로, 싹, 멀메이드 사이드 스트레치 들어가요. 옆구리 길게, 좋아요. And, <웃음> 둘, and, 한 번씩 더. 셋, and, 둘, and, 넷, and, 좋아요. 그대로 가슴 앞두 손, 후 스트레치 그대로 숨 쉬는 거 오른쪽 걸어가면서 릴리즈 호흡하세요. 반대쪽으로 걸어가면서 쭉 가운데로 오셔서 천천히 호흡 올라오고요, 한숨, 후, 잘하셨어요.